A1셀부터 G1셀까지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수평선 M을 해주겠습니다. 크기는 17로 해주시고 엔터를 쳐서 바꿔주시는게 좋은 습관입니다. 행의 높이는 30을 해주겠습니다.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30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D3셀의 분류를 더블 클릭해서 범위 씌워주시고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똑같은 한자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한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변환을 하겠습니다. 21셀에 클릭해 주시고 최고 실적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백스페이스로 기존의 글자는 지워주시고 최고 실적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흰색 화살표가 될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서식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해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셀을 클릭했을 때 메모가 사라진다면 이 11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메모의 위치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4부터 E11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만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값이 0일 경우에는 0만원으로 표시되게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되어 있으면 맨 마지막에 0 때문에 값이 0일 경우에 0만원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해 주시고 끝에 만원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A3셀부터 G11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 주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표에서 아무 값이나 하나를 클릭해도 됩니다. 상단에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필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필드명에 하살표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총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지급액의 하살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필터에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적을 때 심표를 찍고 숫자를 적으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심표 없이 000 000 적어주시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가 체크된 상태에서 100만원 미만은 짝다죠. 짝다를 선택해주시고 500만원을 쓰겠습니다. 5000000 그러면 300만원 이상이면서 500만원 미만인 값이 추출이 되겠죠. 확인 지점명이 문으로 끝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지점명에 하살표를 클릭해주시고 텍스트필드에서 끝문자를 문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컴퓨터 일반이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라고 했죠. 이제 합격 여부에서 먼저 눈을 쓰시고 컴퓨터 일반을 클릭하면 컴퓨터 일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일반의 평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적어주시고 평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Average를 쓰겠습니다. AV 평균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컴퓨터 일반의 평균이기 때문에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할때이 범위 값이 같이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평균값보다 크면 true가 나오고 평균값 이상이 안되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컴퓨터일반이 컴퓨터일반 평균이상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는 다음에 앤 n d 함수를 써줍니다. and 바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1이 첫번째 조건이죠. 첫번째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콤마 아래에 보시면 로지컬 2가 진하게 나오죠. 이제 두번째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 두번째 조건은 워드가 워드 평균 이상 이면입니다. 그래서 워드를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 워드가 클릭이 만약에 안 된다면 위의 셀을 클릭하시고 키보드 방향키 아래 하시면 워드 셀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키보드에 C3 이라고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크거나 같다 AVERAGE에 AV 적어주시고 AVERAGE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워드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씌워도 되고 밑에서 위로 씌워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할 때 초록색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까만색 가로가 닫히도록 가로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if를 쓰겠습니다.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가 참 거짓을 나타내는 수식인데 이미 end함수 가지고 수식이 완성이 됐죠. 맨뒤에 콤마만 찍어주시고 valueft로는 값이 참일 때입니다. 둘다 평균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합격을 적어주시고 콤마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입력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두 과목 다 평균 이상이면 합격이 나오고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평균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불합격이 뜨게 됩니다. 제품 코드를 보니까 22라는 값이 있는데 오른쪽 표에 22라는 값이 있죠. 그래서 22는 판매가가 271,153원입니다. 이 판매가와 판매수량을 곱해서 판매금액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판매수량을 쓰면 판매가가 맞게 구해졌는지 알수 없으니까 먼저 브이룩업으로 판매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는 VL 적어주시면 되죠. lookup value는 찾는 값이죠. 찾는 값은 ee를 찾는 값으로 쓸 거죠. 그래서 ee를 여기 제품명에서 찾을 겁니다. 근데 ee가 왼쪽에 두 글자니까 왼쪽 두 글자를 가져올 수 있는 left 함수를 쓰겠습니다. 이제 텍스트는 제품 코드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num, chas는 가져올 글자수인데 두 글자를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2를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table array는 이 1을 찾아서 가져올 값이 있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j3셀부터 k 9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나중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 빨간색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기 때문에 F4로 고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콜 인덱스 넘은 컬럼의 색인 번호입니다. 1이라고 적으면 제품명이 들어있는 여기에 값을 반환해주고 2라고 적으면 판매가가 있는 여기에 값을 가져옵니다. 저희들은 판매가를 가져올 거니까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2를 적겠습니다 콤마 이제 값을 가져올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 2는 27만 천원이라는 이 값이 맞죠 이제 밑으로 쭉 드래그해서 값을 확인해 보시면 지지는 89만원 AA는 180만원 맞게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판매가는 정확하게 가져왔으니까 판매수량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판매수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식 때문에 판매수량이 클릭되지 않을 때는 G3셀이기 때문에 G3셀이라고 그냥 타이핑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아래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계열이 입문이거나 자연인 영어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D-Average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D 에버리지를 쓸 건데 조건을 쓸수 있죠. D 에버리지는 이제 계열이 인문이거나 자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열이 인문이거나 자연이라는 조건을 여기다가 쓰시면 여기에 공란이 있으니까 여기 공란에 조건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쓸 필요가 없는데 따로 쓰라고 했네요. 보통은 이렇게 따로 만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지금은 계열이 입문이라고 되 있죠. 근데 계열이 예체능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필드명하고 자료값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떨어진 값은 The Average에서 인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에만 따로 조건을 빼서 여기에 계열을 적어 주시고 아래에 예체능을 써서 수식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조건을 빼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바로 써지는데도 따로 뺐네요. 일단 계열이 입문이거나 자연이라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조건을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는 dAverage를 적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말합니다. 필드명부터 자료값의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열부터 자료값의 끝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필드는 지금 저희들이 t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하는 필드를 말합니다. 지금 영어 점수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를 클릭해 주시면 영어의 평균이 구해지는 거죠. 근데 영어를 클릭하기 싫다면 계열이 1, 학번이 2,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가 5기 때문에 2, 12셀 대신 5를 쓰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시간이 쫓기고 당황하면 1, 2, 3, 4, 5를 실수로 잘못 셀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클릭하는 게더 좋은 습관입니다. 콤마 이제 크라이티어리언은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은 계열이 인문이거나 자연인거죠. 조건의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구해졌죠. 이제 소수 두째 자리까지 라운드 암수를 써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dAverage 앞에 라운드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numDigits가 자릿수를 말하죠. 이라고 적으면 소수점 두자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엔터치면 88.33이 됐죠 는 m id 가로 열어 주시고 텍스트는 4번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스타트넘은 시작 위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서 가져오는 걸 시작할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쓰시고, 콤마 넘 차스는 가져올 글자 수를 말합니다. 한 글자 가져올 거기 때문에 1을 쓰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값이 제대로 가져와 진신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1이면 격리가라고 했는데 지금 0이라는 값이 있죠. 0이라는 값은 표시를 할수 없습니다. 추 h 함수를 쓸 건데 추 h 함수는 반드시 값을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h 콤마를 찍고 fx 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index num 이라는 값은 여기가 1이면 value 1의 값을 가져오고 index num이 2면 value 2의 값을 가져옵니다. 근데 value 1부터 시작하도록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은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적 함수를 쓸 때는 반드시 값이 1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1일 때는 격리과라고 했기 때문에 격리과를 적겠습니다. 이제 함수마법사에서는 따로 쌍따옴표를 찍지 않아도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들어갑니다. 마우스로 Value 1을 클릭해도 똑같습니다. 저는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Value 2일 때는 인사과 3일 때는 총무부 요렇게 적어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3일 때만 값이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고 0이거나 4이거나 5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샵 밸류라는 에러를 if 에러를 사용해서 영업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추조 앞에 if 에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맨뒤에 콤마 밸류 if 에러라고 뜨죠 여기에 쌍따옴표 영업부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1일 때는 격리과 2일 때는 인사과 3일 때는 총무부그 이외에는 영업부가 됐습니다. 소속 지점이 북부이면서 판매량이 20 이상인 사원명의 판매금액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여러개이고 합계를 구할 때는 some ifs를 쓰면 됩니다. 는 some ifs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some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말합니다. 판매금액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금액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소속지점이 북부인게 첫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크라이티어리어 레인지1은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북부인지 아닌지 검사할 조건의 범위는 소속지점이죠. 콤마 크라이티어리어 1은 첫번째 조건을 말하죠 조건은 북부기 때문에 쌍따옴표 북부 라고 적어주시고 콤마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판매량이 20 이상인거죠 그래서 조건의 범위를 판매량을 범위 씌워주시고 콤마 두번째 조건은 항상 조건은 sumif, sumifs, countif, countifs 이렇게 if가 뒤에 오는 함수는 조건을 쌍따옴표에 묶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로 크거나 같다 20을 적어주시고 쌍따옴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만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표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상단에 삽입, 피벗 테이블 이제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A22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위치를 A22셀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성명을 보고서 필터에 넣어주시고 직인는 행네이블 부서명은 열네이블 값의 총점의 평균을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외국어 점수의 최대 값을 계산하라고 했죠 외국어 점수를 시그마 값에 드래그 해주시고 클릭해서 갓필드 설정, 최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2010 버전에서는 최대 값으로 나오고 2016 버전에서는 최대로 나옵니다 확인 그리고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행의 총 합계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의 옵션에서 옵션 요약 및 필터에서 열의 총 합계 표시는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먼저 분류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에 통합을 클릭해 주시고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는 평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참조를 클릭해 주시고 서울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추가, 부산의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인천의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분기 의류의 값만 위치가 달라도 자동으로 그 맞는 위치의 값을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빈셀에는 AV Average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클릭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 클릭해 주시고 가로 닫으면 이세 개의 셀의 평균이 구해지죠. 엔터 그러면 114,667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다른 셀에 이런 값이 있으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매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E4부터 E10셀까지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하실 때는 항상 표 바깥쪽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해주시고 확인 셀을 클릭해주시고 는 합계를 구해 주겠습니다. 합계에 무슨 함수를 쓰라는 말은 없었지만 sum으로 합계를 구해도 감점되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워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록 중지를 범위를 씌우고 기록중지를 하든 다른 셀을 클릭하고 기록중지를 하든 채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블럭이 씌워진 채로 기록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에서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G3셀부터 H4셀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이제 합계를 저희들이 만들었죠 합계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이제 텍스트를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클릭해서 딜리트로 글자를 지워주시고 합계를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합계 값을 범위 씌워서 딜리트로 지우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한 채로 합계를 클릭했을 때 합계가 제대로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E4부터 E10까지 영역을 통화로 바꿔주시고, B10부터 D10까지 통화로 해주겠습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해주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통화로 해주시고, 확인. 학계의 범위를 씌우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B10부터 D10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상단에 홈탭을 클릭해주시고 통화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의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해주시고 상단의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의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G6셀부터 H7셀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통화를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홈을 클릭해주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도형을 클릭할 때 통화가 실행되도록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통화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학계의 범위와 학계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홈탭에서 일반을 해주겠습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한 상태에서 통화를 클릭했을 때 통화 기호가 나오면 제대로 푸신 겁니다. 문제에보면 면적과 총계만 나타나려고 그랬죠. 그럼 실기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빨간색인 실기를 클릭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실기만 범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면접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면접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면접을 영역형으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해주시고 신입사원 면접 결과를 적어주겠습니다. 범내는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서 범내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총계 계열의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채우기 및 선에서 완만한 선을 선택해주겠습니다. 표식 옵션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해 주겠습니다. 표식을 선택해 주시고 표식 옵션을 누르시고 기본 제공에서 사각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로값 축의 표시 형식은 범주의 숫자 소수자리수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세로축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표시 형식은 숫자를 해주겠습니다. 회계가 기본값인데 숫자로 바꿔주시고 소수자리수는 한자리를 주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면 되겠죠.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점이 없다면 기본작업일을 타이핑 쳐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엑셀 창을 닫으시면 파일 전송은 자동으로 됩니다.